안녕하세요 미라클 핸드 스팀다리미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안에 이 손잡이 부분에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어,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안에는 어, 물을 공급하는 양과 어, 어떻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물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 부터드리겠습니다 쉽게 여시는 방법은 이 아랫부분에서 위쪽으로 밀면서 열어주시면 쉽게 열립니다. 보이시게 되면 구조 자체가 물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뚜껑이 잘 열리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깊고 아래쪽이 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뒤에서 밀면서 열어주시게 되면 좀더 효과적으로 여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닫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으실 때도 위에 먼저 끼시고 밑에를 눌러주시면 뚜껑이 잘 닫힙니다. 이 맥스선, 여기 입구가 주둥아리보다 좀 낮게 물량을 하셔서요. 보시는 것처럼 부어주시면 대략 전체 수위에 한 80% 정도 수준만 넣으시면 좋습니다 꼬다리가 이렇게 제껴지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경우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게 되면 이쪽 안쪽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어,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약간 이렇게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정도는 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야지 스팀이 만들어서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 안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은 제품의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팀 다리미 특성상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저희들이 전수 검사를 통해서 물을 넣어서 실제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 확인하고 포장을 해서 아니고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일이 묻을 수 있다, 또 물기가 묻을 수 있다. 근데 물기가 묻어 있어도 제품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전 보내드리기 전에 일일이 일대일로 검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고무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요 안쪽에 제품 조립 과정에서 사용된 나사 부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나사가 녹이 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녹이 나지 않는 나사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오른쪽 오프로 되어 있는 방식은 연속 스팀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연속으로 스팀이나 오쪽 계속 스팀이 콸콸콸콸콸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인 거고요 강력한 스팀을 발사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된다 물을 공급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딸깍 하면서 어, 원하는 각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어, 저희 제품의 최대 장점은 저희는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어, 세워놓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집에서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 옷이라든가 스팀 살균이 필요한 것들은 스팀이 연속으로 나올 때 앞에서 이렇게 살균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네. 있으십니다. 참고로 푸시 버튼은 전원을 연결하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 어, 물을 열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전원을 켰을 때 물이 컬컬컬컬 나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이얼을 오프로 연속 스팀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어, 압이 찬 다음에 눌렀을 때 어, 강력하게 스팀이 발사가 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요 전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가열이 되고 나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팀이 나오거나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연속 스팀을 열어 놓고 프레스 버튼을 눌렀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멈추죠 스팀 나오는 게 멈췄습니다. 그 안에 배관에 물이 들어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초록색으로다가 인디케이트레이터 램프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약 히팅 되는데 30초에서 한 4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강력 스팀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보이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스팀이 나가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런 예, 식으로요. 어,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세탁소 신나리미처럼 강력한 스팀이 발소, 발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스팀을 발사하면서 필요한 곳들을 살균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는 바지라든가 각종 주름이 필요한 곳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하시고. 스팀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제 옷을 다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좌우로 움직이실 때 손이 전면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장치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엎어진 상태에서 약 30초간 이동이 없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게 됩니다 전원이 차단됐다는 것은 초록색 버튼이 빨간색 버튼으로 반짝 반짝 깜짝 예 지금 전원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전원이 지금 나간 거고요 30초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스탠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8분간 사용이 없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는 핸디 스팀 다리미는 저희 미라클 제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주부님들께서 집에서 살림 하시다보면 바쁘셔서 깜빡깜빡 잊으실 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쭈글쭈글 하니까 다림질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가 편하겠네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부분들을 펴실 때는 지금 현재는 연속 스팀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쉽게 다른길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예자 반대쪽도 세탁소 가면 들리는 소리죠 팍팍팍하고 스팀이 나오는 리를예 이런식으로 쉽게 주름을 펴실수 있다 연속 스팀으로 한번 해볼까요 연속 스팀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연속 스팀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세로로 놓고 사용하실 때 편하세요. 다른 지를안한 곳하고 한 곳하고 차이가 나게 되죠. 입자가 연속 스팀으로 열고 네. 바지 종류라든가 칼주름이 필요한 것들은 최신 나온 스팀다리미들은 이렇게 다림질 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다림질을 스팀다리미들이 대부분 벽에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러한 그 청소재 제품이라든가 바지 종류를 다림질 할때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속 스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팀을, 연속 스팀을 잠그고, 세탁소 스팀, 이런 식으로요. 다림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림질을 한 곳과 안한 곳을 비교해 봐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다림질을 한 곳이고, 이쪽은 다림질을 안한 곳입니다. 다림질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소매 부분 역시도, 이건 칼주름처럼 바닥에 놓고 주름, 주름을 방금 폈고요. 이건 펴질 않았거든요. 다림질 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한번 해주시고, 다림질을 해주시면 다림질이 굉장히 잘 된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어, 셔츠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바지라든가에 있는 단추들 틈을, 이렇게 다리미에 있는 틈으로다가, 보이시는 것처럼 다림질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림질이 되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구석구석까지 침이라든가, 각종 세균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것들을.